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어, 전기전자공학개론 제 1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 2장 전자회로 가운데서 반도체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고 어, 다이오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뭐 기본적인 원리 첫번째 기본적인 원리 두번째 다이오드의 종류가 좀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가지, 한 너대까지 이상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그 다음, 다이오드의 응용회로에 대해서, 음, 전파, 반파, 뭐, 클리퍼회로, 리미터회로, 이런저, 응용회로에 대해서도 시간 나는 대로, 음,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강의, 14강의인데, 트랜지스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5주 강의는 강의 없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오드 13강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이오드 기호는 그림 2-17과 같이 이렇게 상각형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커서 빨간색 부분은 애노드 이 파란색 부분은 캐소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소드는 음극 이라는 뜻이고 애노드는 양극 이란 뜻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 절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도통하게 되는 전류를 끊기도 하고 흐르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어, 한방향 어, 전류제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제 PN 접합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 positive or negative PN 접합으로 구성된 소자입니다. 그래서 순방량 바이오스의 크기가 전이장 벽보다 클때다이오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의 전압이 파괴전압보다 작을 때는 다이오드에서 전류 흐름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특성 곡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 2-18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어, 그림 다1 8은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전압과 절,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Y축은 전류가 되어 있고 X축은 전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량 구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고 그 밑에 전이 장벽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 다음 역방량 구간 역방량 구간에서 비슷한 모양인데 이 항복전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역방량 전류가 흐르는 부분 요부분는 순방량 전류가 흐르는 부분입니다 역방향바이어스의 경우에는 3 4분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3 4분면입니다역방향이 왼쪽으로 증가하면 파괴점하면 이를 때까지 전류는 거의 0에 머문다 그렇게 되어 있죠. 파괴점에 이르면 큰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어 외부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다이오드는 파괴되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원리적인 설명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다이오드 기호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오드죠, 그죠 다이오드.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기호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게 전류.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아, 돼 있죠. 그럼 요거를 음극. 요거를 양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을 보통 에너드라고 합니다. 음극을 캐소드라고 하죠. 그죠 캐소드라는 요, 얘기를 쓴다. 그래서 물론 좀 말갛게 칠하던지 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자 이런 어, 식으로, 요 방향은 흐르고, 요방 역방향 이러고 하는 것은 막혀 있다는 뜻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요렇게 표시한 것을 LED라고 부통 이야기를 하죠. light e m 라이트 에미팅얘도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D는 다이오드다. 뭐 라이트 에미팅은 뭐 빛을 내는 이 말이죠. 빛내는 다이오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 이제 만들 때 이제 PN 접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P-N 접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네가티브 또는 뭐 거꾸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합해 가지고 P-N 접합 두 개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교과서는 P와 N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P-N 접합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순방량전압 요걸 전압을 인가하는 것 전압 인가 이걸 바이어스 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라고 한다 그래서 PN 접합 그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합금 접합을 해서 붙여 가지고 만드는 게 다이오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압 인가를 이제 전류가 흐르게 인가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를 한다. 순방향으로 전압 인가를 한다. 역방향 바이어스는 뭐 거꾸로 이제 거는 건데 거꾸로 걸면 이제 전압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는 또 역방향 그 거꾸로 거는 것을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 있는데 특성 곡선에 대해서 제가 좀그려 가면서 설명을 요 요거에 대해서 그려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압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 죠그죠 전류입니다 전위 장벽 항복 전압 순방향역방향 전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 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 특성곡선이죠. 다이오드를 어떻게 이제 표기하고 이제 설명을 하느냐 할때 사용하는 전압 전류곡선입니다. 그래서 x축은 전압이죠. 그죠. y축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을 걸었을 때 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걸 보는 거죠. 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보통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 사분면이라고 하죠. 일 사분면. 얘를 이 사분면, 얘를 삼 사분면, 얘를 사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도 특성곡선은 그림이 이일 사분면, 그죠? 일 사분면 요 부분에 있고, 그죠? 삼 사분면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전류가 전압을 거의 높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확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도통되는 순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굴로 도통되는 순간입니다. 요 부분은 보통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에 0.7V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방향 항복점이라고 하는데 항복 요거는 순방량 전위장벽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위장벽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위장벽이 실리콘 다이오드 0.7V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리 실리콘 다이오드 이 경우, 전위장벽 크기는 0.7V 정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장벽은 뭐, 요 점이 대략 0.7V 정도 된다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땅에 딱 붙어있죠. 근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확 커집니다. 네, 그래서 0.7v 넘어가면 순방향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순방량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으로 이제 전압을 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의 경우에는 에는 0.7 폴트의 전위 장벽, 전위 장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위 장벽을 넘는 순간 전류가 많이 흐른다.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무한정으로 많이 흐르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이제 반도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일정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 타버리겠죠. 타기 시점까지는 어,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보통 이제 태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LED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이렇게 답니다. 전류 제한 장. 음, 완전 많이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흐릅니다. 네, 항복 전압같은 경우 항복전압 경우는 큰 전압 비교적 큰 전압이 걸리면 역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파괴된 경우죠. 그죠? 파괴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전반적으로 항복 전압이죠. 한국 그렇죠? 항복 전압. 한국 항복 전압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 100V라든지 이렇게 뭐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역방향으로도 전류가 확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하는 경우,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하는 경우에 다이어드 특성 곡선을 가지고 이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은 다이오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다이오드 특성 곡선에 대해서 뭐 전압 전, 전, 전, 전류 전압 특성곡선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 다이오드 특성곡선은 자순방량 바이어스 전압이 그림 이다시1구이 뭐 그림에서 보듯이 그죠. 이게 이제 순방량 바이어스 된 거죠. P는 플러스, N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 N은 네가티브, P는 파지티브니까뭐 P-N 접합에 P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P가 플러스가 되어있죠, 그렇죠? P가 플러스가 되 있고, n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요, 요렇게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을 순방향 바이어스한다고 하죠.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그림 미다시피 구에서 보듯이 전위 장벽보다 작을 경우 매우 적은 양을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르지는 않는데 약간 센다는 거죠. 이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전위 장벽 값과 거의 가까이나 높아지면 이제 전류가 갑자기 확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류가 확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요점을 어, 전인장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상적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되고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팍 올라가는거다. 예. 뭐 이런거는 없죠. 그죠? 또는 뭐 옵셋이 있는 경우에 이제이 5만큼 전압을 가해주면 갑자기 전류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다이오드 모델을 설명할 때 요, 요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이상적 모델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되어있죠. A의 이상적 다이오드는 전압이 양이면 바이오스 전압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온이 되는 것 그죠 실제 다이오드는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옵셋 전압을 B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 이제 이상적 다이오드 그림으로 옵셋 전압이 실리콘은 0.7V 게르마늄은 0 2서3 v 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마늄이 조금 낮아서 잘 흐릅니다 그리고 CA 그림은 저항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실제 다이오드 특성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모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특성 검사 모델이라 되어 있죠. 어, 책에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이오드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PN접합 다이오드가 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에, 역할이니까 정류작용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특수 다이오드들. 지금 보면 터널 다이오드, 2번은 제너 다이오드죠. 그죠? 그리고 뭐 브렉터 다이오드. 브렉터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뭐 4번은 제가 뺐습니다. 어, 바리스터인데 뺐습니다. 그 5번은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포토커플을 조금 강조해서 썼죠. 6번은 번이 포토 다이오드입니다. 5번은 LED입니다. LED. 포토 다이오드. 그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오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어, 특수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터널 다이오드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아노도 캐소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기호는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특성곡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보면 쭉올라가다쭉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을 거는데도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부성 지향 특성이 있다 마이너스성 부성은 마이너스성이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성을 올라가는 정장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불순물 첨가 농도가 증가하면 전화 밀도가 증가하고 공간 전화 영역 폭과 전이 장벽이 감소되고 불순물 첨가 농도를 점점 더 증가시키면 공간 전화 영역이 1 0나노보다 작아지면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발생하면 소자의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공핍증을 통해 전화 캐리어가 터널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한 소재가 터널 다이오드. 설명 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에사키 다이오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발명자가 발견자가 에사키 일본 사람입니다. 중년 성질이 뭐냐? 그림 2-22에서처럼 순방향 전압이 가해질 때 특정 영역에서 마이너스 전압 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는 거죠. 순방향 전압을 조금씩 높여 가는데도 쭉 떨어지고 있죠. 전류가. 그래서 이게 터널 다이오드의 특징이다. 부성저항 특을을고있있마이이스스성그 말입니다. 부저항이 있는 경우 공급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는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터널 다이오드는 증폭기 또는 발 s 기 등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다다그 다음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라는 말을 많이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오드의 기호 및 특성 곡선을 그립니다. 2 3에나타는데 약간씩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요 전압을 이제 제너 항복 전압, 뭐 순방향 전압 이게 왜 그러냐면 역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사용하는 특수한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어, 특성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죠 최대 에너지 조절에 의한 제한 전류 PMAX가 IZV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죠그 전압조정구역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기호하고 특성 곡선입니다 PN접합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항복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거의 어, 급격하게 증가해도 단자전압은 거의 일정합니다. 전압일정곡 이 어, 부분을 활용하는 거죠. 이 항복현상을 이용하여 정전압이나 기준전압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제어다이오드다 그래서 제어다이오드는 정전압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제어다이오드는 그림 2-24와 같이 인가되는 전압이 동작영역 내의 전류의 증가에 상관없이 그 일정하기 때문에 정전압다이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